안녕하세요 여러분 AI 골드러쉬 채찌 p t 가 실리콘밸리에 골드러시를 촉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채찌 p t 에 대해 영상을 올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었는데 한두 달 사이 정말 많은 AI에 대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오픈 AI, 빙 때문에 더 불이 붙은 거죠 몇년 고생하며 AI를 개발해서 큰 돈을 벌수 있겠지만 우린 개발자가 아니고 투자자도 아닌데 이 AI 홍수시대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요? 고민을 안할수 없겠죠? 물건을 디자인하고 제조, 유통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과정들이 녹록지 않았음을 알기에 큰 자본 없이 소소하게라도 수입이 되는 건 그래도 콘텐츠 제공이나 제휴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보 전달을 하거나 쏟아져 나오는 AI 상품들의 제휴마케팅을 하거나 어, 핸드폰과 노트북만 있으면 자유롭게 어디서든 할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구멍가게 하나 준비하는 데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죠. 시작부터 자본금 없이 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어,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것일 거예요. 서로 공급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한 이곳에서 좋은 정보 서로 교, 공유하면서 서로의 기버들이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AI 골드러시 속에서 제휴마케팅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모델인데 그렇다면 우린 이 최신 AI들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그 비밀병기 팁을 공유해드립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신 AI들을 어떻게 찾을까요? 예전 여러 영상에서 최신 상품 런칭 스케줄을 알수 있는 몇 가지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 대부분 많은 상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AI로 수익 창출을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AI들이 있고 새로운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퓨처피디아라는 어, 컴퍼니인데요. 여기에는 AI 회사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몰버티 있고, 샘테지아 있고, 에디 크리에이티브 AI도 있고요. 어, 제가 소개해드렸던 많은 AI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 커피 AI도 있고, 여기에서 한눈에 정말 많은 AI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AI 회사들 중 블로그 작성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분들 중 직접 연락 오셔서 블로그나 리뷰 기사에 대한 문의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30%의 커미션을 제휴 마케팅으로 받을 수 있는 어, 하이포테누스 AI 입니다 먼저 블로그를 작성해 볼게요 먼저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글 계정으로 바로 계정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블로그 어, 만들 수 있는 블로그를 어, 쓸수 있는 템플릿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이 하이포테누스에 대해서 써달라고 요청을 해볼 거예요 하이포테누스와 제휴마케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기사를 블로그에 올릴 때 어, 링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 가입하시기 전에 어플리에이트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먼저 어, 내가 너희들의 제휴마케팅을 하겠다 파트너가 되겠다라는 이메일을 주면 단메일이 어, 옵니다 블로그를 쓰기 위해서는 핫 키워드 그리고 어택 이런 거를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소개해 드리는 여기는 bdq 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요 여기에서 내 주제 내 컨텐츠 하고 어,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경쟁자 그러니까 경쟁 키워드 그리고 핫한 키워드 이런 것부터 어. 다른 채널들까지도 다 분석을 어, 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이포테누스 AI가 지금 제스퍼하고 굉장히 많이 그, 저기 경쟁이 붙은 것 같고 유튜버들도 하이포테누스 대 제스퍼 이렇게 지금 채널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 하이포테누스에 관련된 좀 키워드들을 찾아보고 그걸 태이나 키워드 어, 마이닝으로 써보겠습니다. 조사해본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은좀더 프로페셔널한 화법을 원하는지 프렌들리한 화법을 원하는지 아니면 굉장히 좀 소통을 어, 잘해보이는 그런 화법을 원하는지 다양한 화법이 있으니까요. 뭐 고르셔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내가 쓰고 싶었던 주제를 여러 가지 또 어, 세분화해서 단락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나는 무엇을 더 디테일하게 쓰고 싶은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어, 셀렉하면 되겠습니다 큰 주제를 여기서 셀렉을 하고 제너레이팅 시키면 어, 이 AI는 또 단락에 맞춰서 어, 저절로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안에 부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원고로 써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단락별 부주제까지 그리고 하이라이트까지 제대로 생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블로그를 다 썼으면 우리는 어플리에이트 파트너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 커미션을 받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 필요가 있죠 가격은 24달러, 49달러 조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50명 정도만 가입을 해도 735달러이고 원화로는 100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각자의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은, 놓는다면 제휴 마케팅으로 수입은 어, 잘 나올 것 같고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메일이나 어, 또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된 글을 가지고 이제 각자 원하시는 툴에 옮겨서 어, 블로깅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 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그, 네, 이 내용은 앞서 영상들에서도 소개해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저골이었습니다.